고맙습니다. 8월 2니일오월 26일 월요일 오늘 또조저사사태희종합백화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저에가 저희가 저희다 저희가 저희가 저희가 저희이 시동, 조 조가 이번 조니다 상이 고르질 않아서. 는 안동시 안동교회 앞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입니다. 목성교 분설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동을 지금 그 한국 정신문화의수도 안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교타운이라고 이렇게 조성을 내놓았습니다. 네.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꽃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려 말부터위 유교가 들어가다 조선시대의 그 의교에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도 물론 있죠 네. 자 우리 그 조선시대를 그 예를 들면 어 조선시대의 상징으로 우리 선비를 들어 수가 있습니다 선비는 양반이죠, 양반이고 그, 그 학문에 정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제가 그한예로프라는에 가면은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한국에서 소개 요즘은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과 과거에는 그 한국 그러니까 코리아를 소개하는 데 휴스 어, 가있는데도 보시다면 양반의 모습이 딱그 양반이 석불을 그 피고 책상 머리에 앉아서 글을 글을 그 모습이 그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그런. 그렇게 외국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비는 그럼 무엇인가? 그, 어, 금 8월 달인데 한교안 총리가 대표로 당선이 되고, 그, 그, 전국 투어를, 민주 투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곳 안동, 경상북도 문화회관, 이곳에서 어, 지금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 업무를 서 한기환 대표가 어, 안동을 찾아서 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찾아가 찾으셔서 어, 여기서 그 강연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네. 안동 MBC를 비롯한 다산에서도 뭐이 안동의 방송 뭐 이런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j t b c 에 보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안동 MBC는 그 우리 유림 어른들을 그 비판하면서 왜곡되고 편파적인 그러한 보도를 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그 불쾌하게 생각하며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의 외국 편파 보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아마 그 답변, 답변서가 온다고 그렇게 해서 말을 하도록 오늘 그 통화를 했습니다. 그, 그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한다고 대구로 가더라고요. 대구 방송통신심이 위원회 대구지사가 있는데 그곳에 세 명이 여러 그 매체들을 시의 그 방송심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서 시위하는 일을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가 민원을 낸 것이 아마 서울로 이송을 했다고 이렇게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방송경심의위원회의 그 심의 결과가 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어, 안동현 씨가 그때의 그 보도한 내용 중에서, 안동대학교 그, 뭐, 그, 명예교수가 한 말이 참 과학 아닙니다. 왜 그러냐. 선비는 그 비판정신, 당연하죠. 비판정신만. 그, 죽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지조, 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선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선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역사학자들의 그, 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하지만 그 위기 때마다 우리 의병도 있었고요. 우리 여러 그 삼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 조선왕조가 유지되었고 결국은 그러한 나라의 자유가 없고 봉건주의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조선은 결국 19세기 그 후반에 멸망하죠. 망하고 대한제국으로 세웠으나 20세기 초에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식민지 그3 6년동안에그 우리들의 참 비참한 모습 우리가 나라를 잃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모멸감 그리고 지식인들은 그큰 그 아픔 지금 나오는 것이 지금 여기 이곳에 이곳이 바로 그 보이시는 곳이 바로 그 유교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 바로 뒤편에 이건 아마 그 제가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이 그, 그 신관에의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기가 독립운동 그 본거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가면 아시겠지만 그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독립투사를 배출한 곳이 이 안동입니다 그렇고 그 임천각이라고 있죠 임천각 그 초대 국무령이신 그 이석주 선생님의 그 안 아, 나관찰이 그 한옥 집을 말합니다. 그 집을 이제 전재선을 팔고 돈으로 그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까지 짓고 우리 동네분들에서 열심히 그 투자했습니다. 정말 그 그런 분이 그 이제 선비죠. 그런 말의 선비. 그리고 또그 20세기까지 있었던 선비. 그런. 그리고 뭐 신골속 장군이라든지 여러 그 종류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 그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나고 우리 그 대한민국 조선도 그다 조선도 그 공산주의대 불길이 기모라 쳤습니다. 상당수가 그 당시 그 평등을 외쳤고 그 공산주의가 더 좋다 이런 반응이 예세였습니다 일본에 유학 간그 경상북도 경상북도만 예를 들어도 어, 돈이 있고 좀 음, 어,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 그, 그 저희 집안에서도 와세다 대학 마을 분들이 그, 그, 있습니다. 우리 그, 것뿐만 그 아니고. 그 당시 양반이라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재산도 있고 하신 분들이 일본으로 많이 유학을 갔죠. 그곳에서 접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공산주의, 레닌,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 좌우의 대결, 그러니까 그자유주의나 아니면 그그전체주의나 그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네, 그런 그, 그, 그 뭔가 대우 양 어, 극단적인 그 냉전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해방이 되고 1945년 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우리가 그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먼저 북한, 일본에서 이투아가 일본의 한국을 받고 우리 승리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해방이 되었죠.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수동태와 눈동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해방을 누구 누구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런 것이 아니고 능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미국에 의해서 해방된 겁니다. 그걸 이제 해방절이다, 해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방에 대한 얼마나 좋습니까? 해방날이까 굉장히 좋죠. 그 정확한 뒤이 1948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라고 지금 부르는데요. 그 날은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일이죠, 건국일. 그러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그, 뭐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현재 우리가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외국계를 이렇게 가르치는 말을 듣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인가정교조죠 그러니까 법의 노조죠 그 사람들 그다음에 역사경화된 역사학자들 네, 이분들이 그 지금 역사를 연구하는지 그래서 지난 그 안동 MBC에서 그, 그 지난 5월일 겁니다 5월 말 여래 여기 그이 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와서 어, 보도하는 형태에서 그, 마찬가지로 안동대학교 모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선비가 본분을 잃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가 아첨을 한다 이런 그그 앞에서 축사를 하는 축사, 환영사를 하는 어르신들에게 그런 모멸스러운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증기록을 그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하면서, 극우 단체에서 만든 것이다. 이런참 아주 그, 특한데 말을 하죠. 극우라니요. 아무튼, 그런, 뭐, 와, 그 얘기고, 그대로 옮겨다가 뺏겼답니다. 징기로그요 그런 그 발언들이 있습니다. 문제되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그런 일이 있자 아참한다고 어떤 그 시민이 그, 여 1인 시위까지 했죠 그런 그, 사실 진이도좀 뭐 가려봐야겠다 정말 그 진정성 있는 정말 알고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는 그리고 여기 유교 어, 경상북도 유교 문화에 지금 보이는 그 표지판 뒤에 바로 신간에 안동시 지부가 있었던 장소라고 해서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저항이죠. 이런 거는 저항. 독립을 위한 우리 그 조선인들의 저항.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비어서까지 세웠으면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 못하는, 구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 생각이 차이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생각의 생각이 달라야 되죠.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자리을 용인합니까? 법을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 어기고, 규칙을 어기는데 용인합니까 그걸? 바로 잡아야 되죠. 선비라면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아예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해는 하셨나요? 제가 말 제가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본은 있지만. <목소리도> 어, 아,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어, 그렇죠. 우리가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 그 안동의 이라고 하죠. 어, 어, 넋이 빠졌다. 넉나간 사람 우리 정신이 이제 네, 이제 정신에 이제 게으름이 이런 거 파태를 불렀다. 좋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그, 자기,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오만, 도만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 민족과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니들이 지금 살 길은 무엇입니까? 친일, 그다음에 한미동맹, 광화, 답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손을 사, 잡아야 되겠습니까?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 돼? 야 우리가 살수 있는 건지 그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저도 어른들이 흔히 말하죠. 친구를 잘 사겨야 됩니다. 친구를. 나쁜 친구를 사귀면, 심한 말로, 인생을 조진다고 합니다. 진다 인생 파탄 나는 겁니다. 친구를 잘 사겨야 그리고 이웃, 이웃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죠 비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성장해서 경제력, 국방력이 될때 그때 우리가 리더가 되면 될거 아닙니까 아직은 그렇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이정권탄생할 전까지 네. 국가가 자살하는 나라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홍의병들처럼 언론이 변해 갔습니다 요즘 조금씩 돌아오는 것같은데 빨리 그 돌아와요 언론이 권력, 권력을 감시해야죠. 알아서 기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안동 MBC의 그, 편향된 보도, KBS의 안동, 안돔, 안동도 마찬가지, 대구도 마찬 편향된 이런 보도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짓은 진실을 그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저는 안동 교회에 왔는데 저 우리 그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아니라 이런 말이 깊이 새겨야 될때이 생각합니다. 눈치 볼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소신 있게 그 지옥의 문을 좁습니다 예단치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을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그 나라가 성공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교양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하야라 1천만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동, 일산, 포항, 부산, 전주, 광주, 네, 곳에서 대구, 경기도, 서울. 오늘은 서울 그. 청와대 그 바로 옆에 분수대에서 큰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만 얘기를 합니다.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명백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학이다. 화 그렇게 그 이하 법의 기초죠. 이런 그 헌법의 힘을 우리 아직까지 헌법은 살아있습니다. 헌법을 가지고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법률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동시 안동교회 앞에서 어, 문재인 하야라 1천만 명 서명 운동을 어,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명 운동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그 안동교의 앞에도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예, 순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순교하셨고, 많은 또 우리 기독교, 어, 예, 우리 신, 신도들이, 예, 일제의 포괄에도 저항하고 한 곳이 그 안동교의 앞입니다. 여기도 최근에 아마 표지석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동교회 앞입니다. 자, <목소리> 골로드리기에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지석으로 갑니다. 안동시와 네. 그 광복해 안동시 시시회가 이렇게 계회에서들다고할니다 我就是一天你里得有一天你也得有一 신간에 안동시지회라고 이렇게 창립지라고 써져 있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그 음부공원에 가면은 어, 평, 어,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소녀상을 무거운 그 바로 옆에 지어놓고그 뒤에 그 안내문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그영화의 소녀상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 여기서 안동대학교를 지나면 지나서 그 영덕으로 가는 그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그 내압이라고 해서 경상국 성격 있죠. 안동 처음에 지을 때는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었는데 도청이 오면서 독립운동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생기념관이 있고요. 그 근처에 터를 닦아서 신흥유관학교를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반영 어, 교사로 삼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니다는 그 우리가 그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미래를 그 현재와 미래를 달려가는 그런 그 생산적이고 어, 긍정적인 그런.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 우리가 한국의 한을 막히게 하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좀 있고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가 잘살수 있는 길을 우리 조선시대가 있었습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공급되었으나, 지금 이제 올해가 71주년 이야는데 과거의 한스러운, 조선시대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어떤 그 역사학자는 그, 그 방송이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사도세자의 그 비극하게 죽은 그런 모습도. 거기서 이제 그 역사학자의 얘기는 분노를 분노케 하고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손조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강연을 눈에서 보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 역사적인 희것들 그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술을 느껴야 하시 수술 그런 그 강의를 강연을 하면서 촛불 정신 운행하는 그러한 그 잘못되고 삐뚤어진 사람들이 하나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직도 잘안 들리시나요 어떻습니까 댓글 부탁드릴게요 정말 그 안동의 선비정신이 살아있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고 나와서 반론을 그 취할 거면 반론을 취하고 싸우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숨어서 그런 얘기가 안니요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이 대부분 숨어서. 왜? 왜습니까 빛이 싫는 거죠. 못 줄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또 앞장서서 자기가 했다고. 체제를. 응?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하세요. 겁쟁이처럼 숨어서.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말고 바로 그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선비정신입니다 신라의 화랑정신, 화랑도정신 이런 것도 있죠 호연지기를 기르고 꿈을 크게 갖고 그래도 아주 소인배로 만듭니다 오늘 제가 공지영 작가 이외수 작가 기타 뭐 이재정 인천시 교육 이런 분들이 나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한패라는 거죠. 한패 동지에를 가지고 빗들어진 생각까지 고 자신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도 여기지 못하고 아니면. 아, 네, 네, 아무튼 그런 자들말 네, 내로남불하는 말이죠. 자기 말은 맞고 상대방의 말은 틀렸다이 사람들은 기도막고 있고 눈도 가려져 있고 국민들의 올바른 올이 살아나고 정의롭고 정의롭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 우리가 다 같이 잘살수 있는 이러한 그 나라 만들고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할수 있도록 공무원은 공무원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면 잘살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우리 5천만 국민 전체가 누구한테 맡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전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좋은 마음으로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진작시키고, 이런 분이 또 확정이 되시면 안 돼요. 물론 또, 그 궁극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큰, 또, 정신이 바로 그, 민주공화국을 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잊어버리대한민국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는 가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보수가 우파가 정치, 바른 소리하는 정치인들에게 박수 쳐주고 잘못하는 정치인에게 야유를 보내십시오. 의사 표현도 분명히 하고요. 선거 자료. 그리고 제가 선거 전무기자로서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됩니다 선거이기고. 개표에서 지면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자익, 또 사회주의자들을 물리칠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싸워서 우리가 그러니까 역전을 할수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제2의 인천선입체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주변에 그분과 자익, 사회주의자들을 그 물리칩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계속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동시 안동교의 아입니다 네, 이제 어,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철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 안동 데이비 홈페이지 네이버나 구글이나 또 가셔서 안동 데이비드를 치시면 그리그한국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봐 주셨으면 감사하구요. 그부분 안에서 잘 맞추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말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안 들리시죠. 죄송한데, 제가 잘... 지금 안동에는 그 신흥무관학교라고, 그곳에 지금 잘그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 그, 그 활용을 잘 한다면... 그 절대 과거에 그, 그 일본에 그런 잘못된 과거의 것을 자극하지 말고, 일본 쪽으로 와서 자신들이 그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관광객들이 그 신흥무관학교를 우리 인류, 인류 보편적인 그 가치를 지구하고 만든다면, 신흥무관학교를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잘으로 그 가다면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 안올 리가 없습니다. 교육에 잘 가르킨다 그러면 성 그렇죠. 우리 그 관광 자원이 되는 그런 것도 잘이룹니그 하지만 거기서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일본에 대한 혐오, 그다음에 반일 맺는 거. 이런 것만 그 가르키면 안 되겠죠. 교육적인 것을 프로그램화 에서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인류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연구를여러다 아기적으로 여기 그 안보호는 곳곳에 여러 가지 많고 국가의 앵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여기, 독립투사들의 가장 가정마다도, 그, 시절을 한찾아가는 우리가 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그 안동에도 그, 같은 그 학교를 나오고, 같은 집안이라도, 자우의그 당시, 지금도 나전가게자 자, 우에들비가있었어요다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조금 그, 인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을 뛰어 가야 되었던 게, 1968년인가요? 우리 그 국민 고위 헌장, 그것을 또, 우리가 외우고 저도 외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를 개발해서, 개발하여,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뭐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마다 그 문가이크, 크게 나는 문가이크인데요. 각학 분해가. 다그 사람마다 그 다다르현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주어진 그 소명, 그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 열심히. 삶에 임할 때에, 우리 임하고 나서도 그런 결과를 받으며 수긍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을, 이제 그한 시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아홉 시간 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는 안동시 안동교회 앞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은 경상북도 유교 어, 문화회관입니다 성균남도 있고요 네, 향도 재단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전통문화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가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방송국 CBS라고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방송국도 있고요. 건너편에는 CTS라고, CTS라고 방송국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Gracias.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오셨네 열심히 우리가 어,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헛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검사진들 표시를 받고 이제 곧 추수를 하죠. 추수하면 이제 추수 감사절 진행하고. 지금 안정시 안정되어야 도움이 래어 아직 그 때가 안 됐나요? 저희는 벌써 그, 지났다 정신차 때가 이 되지 않았나 지금 지보려고겠습니다 서울 지보려고겠습니다지 서울에서는 난리입니다 2 0대그 20대 청년들의 그, 지금 전 정부에 대한 비난이 그, 그, 정말 그 장난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가 음. 많이 아니고 다른 장관들도 그리고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장 도 또는 차질을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그 문제인 성는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 조국뿐만이 아니 다른 분들도 굉장히 그 힘들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또해 봅시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왜참 그 인사개편 때문 바뀌어야 되는데 박진철에 아도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신뢰, 자신들이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사실 그 계속 나오는 얘기다 보면 현 정권의 장관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진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그 1789년,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굉장히 그 반대의 반대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피피빌이나나는 그런 매그그 비참한 그 일들이 터졌죠. 그리고 그것이 정리는 그 정리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결국 해결하였다. 어, 네, 이거야 종교 타운입니다. 지금 좀 시원한 이제 저녁이 되면서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뿐만 어, 아니고 러시아 아. 어,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될때그 레닌, 막스 뭐 이런 그들이 그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레닌과 막스가 쫓겨가면서 힘들게 이렇게 혁명을 달성하죠. 결국 그공산당이 일인 그 독재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그렇습니 그렇게 그 옛날의 영광을 지금까지도 그 누리지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안동 교회 앞에서 안동 대일리였습니다 방송을 맡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